0팩토리얼은1이에요왜냐면한 네? 네. 어... 개도 어1해졌으니해1이 아, 네. 되는 거죠. 음. 오, 그렇군요. 아... 죠1이렇는요죠 1위에 1위에 1위에 1위에 1위에 하위에 1위에 1위에 렇위에 1위에 1위에 1위에 1위에 1위에 1위에 1위에 1위에 1위에 1위에 1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는, 네. 공식인데요. 네. 아까처럼 막, 5 이렇게 사면,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기 힘드니까, 네.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네. 뭐지? 예를 들면은, 네. 어... 구... 이제 이심 5, 3 이렇게 되면요. 네. 이렇게 해서 5팩토리얼, 네. 그 다음에 5-3팩토리얼은 네. 여기 2이가 되잖아요. 2, 2, 토리 2, 이 오, 아, 오, 팩토리얼이 되고 2, 2, 2, 2,